안녕하세요. 낮에는 최초로 실시간을 실제 투자를 하는 분과 방송을 한번 해봤습니다. 약 1시간 반 정도 많은 얘기를 해봤는데 저하고도 많은 얘기를 하는데 실제 영상을 찍게 되면 마이크 앞에서 뭐 대본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있는 걸 가지고 실제 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얘기는 뭐좀잘 나오지만 은 나름대로 있는 거 없는 거다 까면서 얘기할 수 있는 상황들은 좀 안됩니다. 그리고 실제 마이크 앞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생각했는 것들이 갑자기 뭐 생각이 안날 때도 있고 그리고 물어보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뭐 얘기를 좀 해드린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일부 거래가 좀 이루어지다 보니까 나름대로 자꾸 궁디를 들썩들썩 거리고 실제 뭐 저렴하게 구입을 못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일단 뭐 부동산이나 아파트나 가격이 상승할 때는 사실 쉽게 구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렴한 매물을 구입하기가 쉽지 않죠. 왜? 나왔는걸 구입하려고 하면 금액을 더 올리고 아니면 계속해서 금액이 더 올랐까 봐 다시 뭐안 파는 경우도 있고 물건을 집어넣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반대로입니다. 얼마든지 하락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아파트를 어느 정도 구입하는 부분에서는 상승장보다 쉽다.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 상황들은 만들어지기 때문에 궁디고망 덜썩덜썩거리고 고만 물어보셔도 될것 같아요. 물론 그런 거하고 관계없이 구입하고 싶은 분들은 그냥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뭐 이쯤에서 나는 구입을 하고 싶다 그럼 얼마든지 구입하시면 돼요 나름대로 뭐 항상 얘기 드렸지만은 네이버에서 나오는 물건들이 다가 아니다 그리고 실제 오픈돼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 뒤로 조용하게 좀 팔아달라 뭐 그렇게 얘기 나오는 것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금액은 사실 5천에서 1억 가까이 도갭 차이가 납니다 뭐 그런 매물을 원하신다면 얘기하시면 얼마든지 구해 드릴 수 있고요 요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뭐더 저렴하게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 지방에서도 전화가 많이 오고 자제 분들이 대구에 있는데 나름대로 찾아 가락 해볼까요 하는데 찾아온 들안 찾아온 들 똑같습니다 얘기는 똑같은 거고 찾아와서 지금 바로 구입할게 아니면 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나름대로 좀 급해서 빨리 구입을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일 때문에 빨리 구입을 해야 된다 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구입을 해야죠 그리고 내부 부동산 외에 나름대로 더 저렴한 매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구입을 하실 수 있게끔 제가 뭐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낮에 찍은는 영상이 사무실에서 뭐 영상을 한번 만들하다, 만들다 보니까 나름대로 또뭐 조작을 잘못해서 영상이 날아갔는데 좀 많이 아쉽네요. 나중에 기회 되면 더욱더 제대로 또 전문가들을 모시고 한번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서 전문가는 뭐 따로 이론을 공부하는 분들이 아니고 실제 아파트 분양권으로 돈을 벌었던 분들이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투자를 해서 벌써 1년, 2년 전에 또 마무리를 했고 거전자에 그또 일부 투자를 하고 빠져나오고 뭐 실제 갭투자나 뭐 다양하게 투자를 해봤는데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냥 느낌이 와서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았다 아무래도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몸이 반응을 하죠 뭐 이론 이런거와 관계없이 그냥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느낌이 온다고 그런 그래 얘기를 하시던데 영상이 좀 없어져서 아쉽지만 은 다음에 다시 한번 재차 방송을 실시간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전체적으로 대구의 마이너스 P가 어느 정도 나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입주하는 아파트들 물량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은 마이너스 P로 해서 일부 예전에 프리미엄이 1억이다, 2억이다 그렇게 진행되는 아파트들이 프리미엄은 없어지고 현재 마이너스 6천만원, 5천만원, 7천만원 많게는 1억까지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주정역, 과루, 드리브 같은 경우도 지금 마이너스 5 0 ,000, 6,000에 지금 매물이 나오고 있고요. 현재는 평균적으로 뭐 6,000에서 5,000 정도 그리고 뭐 마피 5,000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마피 3,000 뭐 여기서 마피라는 거는 실제 이제 프리미엄 없이 마이너스 피다 소위 말해서 분양가보다 더 저렴하게 판매를 하겠다. 그런 형태인데 지금 동일 매물 묶기로 해서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매물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다. 동일 매물 묶기를 풀게 되면 은한 62건 0 그리고 묶게 되면은 뭐한4 0건으로 해서 대부분 나오는 것들이 마이너스 p 5000 마이너스 p 3000 이렇게 해서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해밍턴 플레이스 감상 같은 경우도 실제 마이너스 p 가 형성이 돼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5,760 그리고 6,000 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마이너스 피로 나오는 매물들은 평균적으로 지금 37건 정도 마이너스 피 3000, 3000, 1000뭐 뭐 다양하게 마피 2000 로얄청 뭐 이런식으로 나오고 있죠 계속해서 마피는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금액대가 어느 정도에서 또 구입을 해야 되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제발 영상을 좀 시간날 때마다 그냥 뭐틀어놓으세요 말만 들어도 충분히 뭐 영상은 저는 뭐 어차피 제가 대부분 어플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거나 그냥 구두상 입으로 대부분 많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냥 듣기만 들어도 아 지금 흘러가는 방향이 이렇구나 정도는 충분히 알수 있기 때문에 뭐 설거지를 하든 아니면 운전을 하면서 그냥 틀어만 넣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들으면 은 흘러가는 동향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있고 뭐 실제 내가 지금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겠는지 충분히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얘기만 들어도 압니다. 지금 마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 5, 6천 원 선에서 거래가 아직 뭐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나오고 있고 뭐 적게는 천만 원에서 2, 3천만 원 정도. 사실 대부분 나오는 매물들이 마피가 안 들어가 있는 매물들이 잘 없어요 적게는 천만원 많게는 5육천 그리고 뭐 어떤 곳은 1억까지도 지금 마피가 나와있고 그리고 이런 마피가 나와 있는 상황 속에서도 실제 눈치 때문에 제대로 얘기를 못하고 분용산에 얘기를 안하고 따로 뒷거래로 뭐한 5천에서 1억 정도 나오는 매물들도 종종 있습니다. 뭐 필요하신 분들은 얘기를 하시면 그쪽에 매물을 가지고 있는 분을 얘기를 해서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히스테이트 감상센터를 마찬가지 지금 마피가 5천만 원이다. 뭐 3천만 원이다. 다양하게 지금 매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제 생각에서는 조금 더 기다리면 마피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뭐 적게 나오는 것은 천만 원. 근데 실제 이런 매물들이 급하게 팔아야 되는 입장이면 결국은 안 팔리면 마피 금액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금액을 숫자로 적어 놓는 것도 있고 글자로 적어 놓는 것도 있어요. 마피 4천만원 사실 뭐 부끄러워서 이렇게 마피 4천을 적었는지 뭐 한글로 적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제 한글보다는 숫자로 적어 놓으면 바로바로 눈에 더 띄죠. 뭐 마이너스 5천만원 이런 식으로 매물들이 나오고 있고요. 대구용산자의 같은 경우도 실제 뭐한 50건 정도 매물이 나와있지만 은 마이너스 3천 마피 3천 마피 1,500, 2,500 계속해서 대부분 나오는 것들이 마피입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프리미엄이 1억 2억씩 다 붙어서 거래가 되었는데 막상 입주시기가 되면서 대부분 마피로 돌아갔었다. 결국은 분양가 이하로 지금 1,000이든 500이든 간에 일단은 이 금액이 중요한 것보다는 분위기 자체가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돌아섰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항상 얘기를 하면 한 개만 생각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분위기를 한 번씩 아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뭐 좋은 상황들은 하나도 없죠. 특별한 상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많은 물량들이 결국은 마이너스 피로 대부분 돌아설 것이다. 단지 그 마이너스 피의 금액이 얼마나 될는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지만은 제가 뭐 저번에도 얘기했고 오늘 낮에 방송에도 또 얘기를 했지만은 뭐 대구역 같은 경우는 물량들이 어마어마해요 그렇다 보니까 제 생각에서는 마피가 2억 이상만 충 2억 이상만 된다면은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또 이걸 파는 분들은 미신놈 아이가 하면서 그래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아파트를 이렇게 뭐, 뭐 프리미엄을 주고 구입했는 사람들도 미친 사람들이고 뭐갭 투자로 해서 수십 억씩사채를 땡겨서 구입했는 사람도 미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방송하는 제가 미쳤는지 아니면 프리미엄을 주고 뭐 실제 매억씩 주고 구입했는 사람이 미쳤는지 아니면 정말 마이너스 피가 2억이 나올지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정하지 마시고 지금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전국으로 갭투자를 했다. 물론 한 개만 갭투자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적어도 오늘 낮에 방송했는 것처럼 투자를 했는 분들이 여기저기 투자를 했을 것이란 말이죠. 적어도 돈몇 천만 원 가지고 한두 건이 아니라 적어도 수중에 매득이 있었다면 은 엄청나게 여기저기 던져놨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을 빼고 나머지는 대부분 던지지 않을까. 저는 그래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뭐 오늘 마찬가지 낮에 얘기를 했는 얘기들 중에서는 위치가 뭐 저하고 거의 조금 뭐 비슷하기는 비슷한데 결국 만촌동 수승구 뭐 범어동 거기도 뭐 나쁘지 않다 뭐 그런 얘기는 했는데 결국은 마지막 맥락은 가장 저렴한 아파트를 구입해야 된다. 할인 분양으로 해서 구입을 하든 급매물로 해서 구입을 하든 결국은 최소 분양가에 2억 이상 이하로 이상으로 구입을 하면 충분히 향후 갭 투자에 일부분이 되면서 그 이상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또 올랐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뭐 진짜 적정 노선인지 명확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또구축에서 신축으로 갈아타는 입장이다 보니까 신축 구입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래도 생각을 해 보는데요 그리고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죽정역 시티 프라이디움 마찬가지 지금 프리미엄 이 5천만원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물은 한 15건 정도 나오고 있지만 은 대부분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해서 매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 가격의 프리미엄을 매매가 되지 않는다면 은 계속해서 프리미엄, 마이너스는 계속해서 내려가지 않을까. 뭐, 500만 원도 내놓고, 3000만 원도 내놓고, 뭐, 다양하게 내놨습니다. 2000만 원도 내놓고. 근데 아무래도 뭐, 아파트의 어떤 평수 대비, 청수, 청수를 가지고 로얄층이다, 아니다. 프리미엄 가치를 조금 뭐, 마이너스 피도 잣대를 되는것 같은데, 실제 이분양 아파트 구입도 마찬가지 로얄층 구입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겠죠. 이왕이면 지금 어차피, 선택을 할수 있는 기회라면은 가장 저렴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왕이면 로얄층을 구입하는 것도 좋다 뭐 저번에 제가 미분야 할인 판매 때문에 얘기를 했는 부분들 많은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실제 대부분 로얄층이 나오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저층과준층고층으로 나올 수 있지만은 2년 3년 전에 분양을 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온강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결격사유로 해서 나오는 매물들이 대부분 로얄층 위주로 땡겨나왔다가 물건을 푸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런 매물을 구입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투자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네이버 부동산에서 나오는 매물들이 다가 아니다. 그리고 참고로 실제 뭐 팔아야 될 분들은 빨빨리 정리를 해서 파시는 게 맞을 것이고 구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나름대로 유튜브만 보고 계시지 말고 다녀보시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지금 뭐 아파트는 아니지만 은 상가 같은 경우도 분양 받았는 거 금액을 제외하고 아예 웃돈으로 내가 1억 5천 정도 돈을 더 주겠다 하는 그런 매물도 있습니다 오늘 낮에 방송을 보신 분들도 마찬가지 갭 투자와 투기를 실제 해봤는 분이죠 해봤는 분의 얘기들이기 때문에 뭐 피부로 몸소 느낄 필요가 있을 것이고 저는 뭐 그런 투자 투기는 해보지 않았지만은 실제 뭐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뭐 부동산을 오래 하면서 많이 느꼈는 내용들을 얘기를 해 드리는 것이고 또 주변에 다양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다 들어보고 또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고 정말 금매물을 구입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앉아서 유튜브 만 보시고 나름대로 네이버만 보시고 뭐 그래서는 절 때 금매물, 초금매물, 저렴한 매물을 구입할 수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노력을 한번 해보셔라. 영상은, 오늘 영상은 요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